아우, 이 소라가 어? 어 그런 의미 아니에요? 자, 여러분들 어, 시장에서 이 알배기 쭈꾸미 어, 고물 시작을 알리는 알배기 아, 쭈꾸미를 좀 구매를 해왔습니다, 여러분 네, 살아있습니다 맛있게 잘 삶아지고 있습니다. 우. 자, 빨리 자, 한번 잘라가지고 안에 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 멍구령 해가지고 같이 알이 있는데, 자, 고물알리는 알베기 주꾸미에한 잔, 어, 시원하게 찌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화 소화. 아 이게... 와... 이좀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활주꾸미로 삶았을 때하고 냉동에서 해동으로 삶아, 삶은 거하고 정말 맛이 큰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활, 활주꾸미로 삶은 거거든요 몸통인데 그밥 바... 아, 씹을 때 꼬질꼬질한 밥알 씹히는 느낌의 그 알이 기가 막힌 저. 아... 아니 몸통 하나 더 잘라 볼게요, 여러분들. 아... 아... 아. 밥알처럼 안에 이게 많이 알이 들어가 있거든요. 오, 담그, 담그. 음딱 진짜 이 시즌을 가장 맛볼 수 있는 좋은 날 거기다가 먹물이 같이 싹 들어오니까 먹물 특히 유 깊은 풍미가 있어요 쫙 빨아들이는 고개 같이 이렇게 딱 씹어지니까 와 어메이징하다 진짜 발은 따로 먹고 남은 내장이랑 머리랑 해서 찍은 다음에 야한대 하시 또, 와와와 알도 알이지만 요즘 살이 또 탱글탱글한 게아 와... 아까 명물 때문에 알이 잘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좀더 위쪽을 잘라볼까요? 아 그렇지 이야 하발처럼 아 죽이죠? 오 잠깐 알와알 알 떨어졌다 아래다가 만져할까요? 사사사! 크 음. 아. 근데, 개인적으로, 먹물이 좀더 섞인 게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. 흥미가, 아. 아우. 어, 먹물이랑 알 이렇게 딱 섞여가지고. 야 아, 오늘 과음각입니다, 여러분들. 과음각이에요, 과음각. 아, 사사사. 음. 아, 몸통은요, 따로 소스가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이 머리랑 몸통 자체 안에 내장이랑 먹물이 아, 리랑쌍 만나면서 간이 정확하게 맞 아, 요와 따로 소스 필요없어요이게 너무 좋 어. 아, 이 자아알 밥알과 조금 무슨 오. 자 그냥 또 합시다 시원하게 쏴사사 음. 아, 음. 뭐 과음 각이다 진짜. 과음 각. 과음 각. 음. 머리는 딱이 몸통 머리는 소주에 딱 먹고 이 다리는 또 초고추장 살짝 찍어 가지고 음. 쏘맥 한 잔. 자. 쏴쏴쏴. 여러분 이거 진짜 이 시즌 아니면 이 시즌에 조금 구하기 힘드시면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건 초강추 아 제가 봐서는 혹시나 가족끼리 드시면 은요 몸통 머리에 알백인거요거 드시려고 쌈날것 같아요 진짜 <웃음> 진짜 죽여줍니다 123이라는 시청자분께서 지금 라이브에 냉장고 술이 주로 안타까워요 라고 뭐 채팅을 시셨는데 사서 또 넣으면 되지 뭐이까실거뭐안 그래요 여러분들? 사서 또채움 됩니다 플렉스 이번엔 통으로 한 마리 음. 음. 음. 자, 자, 자. 음. 이 어. 부분이 좀더 설명 드리기 좀 괜찮은 어떤 그런 구인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. 알 있고 어. 먹물은 밑에 따로 있고요 내장 아 이렇게 참 이번에 그 세로 단면을 해가지고 딱 보여드렸는데 아 쏴쏴쏴. 아 어떤 분들이 이거 약간 초상 막게하지 말고 약간 진중하게 한번 해보라고 하셨는데 어. 절도 있고 한번 하나하나 딱딱 끊어서 쏴쏴 쏴. 무게, 무게감이 있는지 모르겠네. 음. 따로 찍을 필요도 없어요, 이런 건 진짜. 아, 요거 자체로 맛이 그냥 개꿀이라. 어. 바로 그냥 또 한, 아, 미치겠다, 오늘. 미치겠다. 술도둑이네, 이거 미쳐버리겠네. 쏴, 쏴, 쏴. 와. 장난 아니죠 이알 주꾸미는 여러분들 어쩌다 보니까 다리도 맛있는데 오늘도 마지막 몸통이네요 어. 만약 여기도 알이 들어있다 정말 마무리가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여지 없네 야~~ 여지 없습니다 하, 마지막까지 알 진짜 아우 이 밥알 보이시죠? 사, 사, 사. 아. 와 사실 여러분들 알배기 주꾸미 사실 이 아래 맛 때문에 먹는 것도 있는데 알배기 전이 사실 이 앙컷 주꾸미들이 살은 굉장히 맛, 맛은 더 좋습니다 음. 나중에 알배일 때는 알로 영양분이 좀 가다 보니까 살이 조금 푸석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 쭈꾸미는 이제 이살 다리 살 자체도 굉장히 통통하고 맛은 좋아요. 네, 요거는 그렇지 않은데 약간 여기 또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. 음. 알배기 전 바로 전 쭈꾸미가 살 자체는 좀 훌륭한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. 네. 아, 나 술이 안 멈춰지니까. 쏴, 쏴, 쏴. 근데 애석하게도 쭈꾸미 몸통은 여기 마지막이네요. 아. 음. 이어서 yes, 예. 소라도 한번 삶아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쭈꾸미는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소라도 싸서아 오늘 오우야 야, 야 소라 이거 진짜 맛있겠네 진짜 오우. 아우 이 소라가 어, 어 그런 의미 아니에요? 많이 삶아가지고 이거 똥까지 다 먹어도 되거든요 네, 이거 다 시원하게 소주를 또 이만큼 합시다. 혹시나 꽉 채우면 더 걱정하실 분도 계시니까 기가 막힌 소라에다가 소주 한 잔. 쏴쏴 쏴. 에 음. 아 뭐든지 활 해산물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이것도 활토라 였거든요 움직이는 그 살아있는 거였는데 뿜까지다맛있네요 3월 봄 시작해 가지고 정말 맛있는 해산물들이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한 시즌이에요 아 주꾸미하고 오늘 이 소라 진짜 진 바나마나 맛인 것같은요여러아 최고입니다 아 오늘 또 정말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아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치세요